왜왜왜? 왜? 왜, 왜. 왜. 네. 끈지야야뿅뿅뿅뿅척 해줘! 야! 야! 야뿅뿅뿅뿅척 해달라고! 끔끔끔끔끔끔끔 나도 마끔끔해끔 너할 일만 하지 말고. 우리 꿈띠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. 왜, 왜, 왜? 완전 이중인격이야. 날 좋아, 좋아하고, 좋아하기도 하는데 싫어하기도 하지. 근데 꿈띠도 내가 괴롭, 괴롭히는 거를 즐겨. 아마도 그거 어, 즐기잖아. 아 발톱 깎을 때 됐는데 네 발톱을 대체 어떤 용기 있는자가 깎겠니, 그렇지? <놀람> 아이고, 아이고야, 아이고야, 아이고야, 아이고야, 아이고야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꼭 괜찮아, 괜찮아. 봉지야, <놀람> 괜찮아. 앉아, 봉지 앉아, 앉아, 옳지. 괜찮아, 봉치 괜찮아. 이거 봐. 이거 별거 아니지? 발톱밖에 아니야, 이거. 너 그, 그나마 너가 할줄 아는 음. 발톱 가리야. 음. 꼬가 발톱 깎기는 못하는데 이건 좀해야 설아 깜짝거리지 말고 좀 비켜봐봐 이거 꼬묵가 화났다고 아, 괜찮아 내 새끼 무서워 얘 덜덜 떠는 거 봐. 아직 네 개서 네 개. 우리 시바 엄살. <웃음>